이영상에는 중간중간 더빙이 있습니다 누군가 누군가 다군가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이군이 누군가 가 누군가 누군그가가가 미는 거 배치기 도발 그게 뭐가 문제냐 마이는 그냥 사기 채미니까 슥싹슥싹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으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배우시오 제이스 이. 오잘 어, 보고 배우시오 어, 그러가슴 배치 오 어, 생각에서 아칼리 연마 <웃음> <웃음> 자, 자 보셨죠? 그래도 탱코는잘 잡지 않느냐 이거 왜 안맞아 네 아무튼 제가 1픽으로 마스터힐을 뽑지 않으며 지금 겁먹어서 징징대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왜 1픽으로 마스터힐을 뽑았냐고 묻는다면 음, 그냥 멋있잖아요 마스터힐 그냥 오랜만에 멋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블루팀 진영일때는 늘 그렇듯이 상대 레드에서 시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내가 먹어도 돼? No. 너 레드 먹잖아. 안 돼. 야 나는 목숨을 여기 벽에 매달고 먹잖아. 무난한 상대 레드 스타트. 레드를 먹고 돌고부 가지 챙겨줍니다. 그리고 바로 탑갱을 가줍니다. 어 <웃음> 지나가요. 상대탑에 풀을 뺐죠. 정글차. 안 김어린. 아우 정글차 이거 그그 그. 와 대상 보신데? 아무래도 상대팀 아칼리가 굉장히 잘하는 모양입니다. 상대팀 아칼리 피도 없겠다. 한번 가줍시다. 상대가 멀어져도 침착하게 전멸 알파. 진짜 준내 미개야 나 캐릭터. 야 진짜 세상 미개. 저를 비웃는 아칼리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칼리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더라 아, 왜 저래 어 뭐야 과거에 내가 대답을 했는데 우리팀 탑이 갱때문에 따였습니다 이건 정글러로서 못참죠 자잘 보세요 제이스 딸때까지 숨 안쉽니다 쟤는 여기 있죠? 난 모르는 님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시원형, 시원형> 뭐야? <웃음> 진짜 미기하다. 이스 어후 명켄 되게 섹시했죠. 어, 알아요, 저도. 지금 게임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비등비등하잖아요. 이럴 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브젝트입니다. <웃음> 야, 악간, 아, 악간. 아, 이게 레넥톤의 무서움이죠. 너무 무서워, 살려줘. 우리 정글 뭐 하냐? 하고 있었잖아, 너가 레넥톤. 아 알비온 온라인을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. 남아낸기를 개척하는 게임이에요. 와우! 알아서해. 이명랑 알파만 잘 타도 다 잡는 각이지만. 어, 그럼 들어가야지. 드는 참지. 어? 어? 지금 보시면 마스터가 굉장히 잘큰 상황입니다. 하지만 스코어는 오히려 밀리고 있죠. 이런 게임일수록 마스터가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됩니다. 내가 미안해. 지금 잘큰건 마스터이뿐이고 딜을 드라마틱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스터이뿐입니다. 근데 방금 저기 들어갔으면 그냥 죽었어요.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죽어요. 네 보니까 안 들어가도 죽네 이게. 아야 알파이 <웃음> 아, 달려 아, 달려 아, 부수면 안되시는데 하지만 20분 솔바론의 템플이 완성. 완성 솔바론을 하러 가는 길 그라가스라는 변수와 마주쳤고 그 변수로 체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어째요 그냥 쳐야죠 생각보다 피가 너무 빨리 달았지만 좋은 변수가 하나 더 있죠 강타가 두 개입니다 강타 두 번을 다 써서 바론을 먹을 겁니다 아까 아칼리도 미개하게 못 잡고 야 이건 다시 봐도 존대 웃기네 제이스도 미개하게 못 잡았죠.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. 지금 게임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비등비등하잖아요. 이럴 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브젝트입니다.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모든 오브젝트를 다 챙긴다면 격차를 줄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챔피언은 아까 계속 미개하다고 놀렸던 마스터이가 아닐까? 마스터이가 할수 있는 가장 멋있는 일. 바로 오브젝트 챙기기. e b r 와, 와 진짜 대치 아, 아, 있었어. 요뭐 어, 어. 여기 있어도나 혼자 찜 이거. 눈뭐 빼도 돼? 어, 아안아 나? <웃음> 저거 지금 클래 잡자. 뚜둥 뚜둥 일자. 어? 끈돔, 끈돔 지금 빼야 되지 않아? 오오마오오오나오오오나오오나오어 들어갔서 여기서 됐어 나할거다 나 아, 어, 어, 했어 할 거다 했할 거다 도 죽었다 막을 수못막 소룡 또돼 모르겠어 겠어이만 하고 봐야겠다 총께 상품 없어요 강 시간만 끌어줘, 시간만, 시간만, 그냥, 시간만 끌어줘. 올라오니 혹시 애들? 올라와, 난죽더라 어, 직간 다, 이거 먹은 것 같은데? <웃음> 나가? 오 갑자기 살벌하게 챙겼다, 그래도, 이거 아까처럼 그냥 막아줘 케이스다 아씨 이거 죽어야돼 죽어야돼 나이스 제가 정말 중요한 장면을 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론 버프로 라인을 계속 막고 미드에 4명이 있는데 바론이랑 장로, 뭐 용, 옵젝이 계속 나가 그렇게 역전한 겁니다.